결과 발표하겠습니다. 네, 바로 배지현 학생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저희 그럼 바로 다음 라운드 현대스 진행해 볼 텐데요. 덕원듀오 먼저 나와주세요. <웃음> 명은 덕원 듀오입니다 제가 잠이 들어 버려가지고 친구가 혼자 정했어요 네 KMI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초타코르치 바이올리아 쪽 1번의 약전이고네네네 준비는 파이널 목표로 열심히 즐기고 가다 가겠습니다 있게 잘하고 했는데 이제 쇼스터 코비츠가 정말 정부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항의 그런 게 많은 그런 곡이에요. 그래서 광기가 있는 폭발하기 일부 직전인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아티큘레이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도드라져야 할 것만 같았어요. 근데 뭐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좀더 몰입을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리듬 메카네스스들을 더 느끼고 그리고 거기 마힌들 안에 이런 디렉션들을 훨씬 더 많이 배태주면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 <웃음> 네, 가셔도 돼요. 네, 가세요, 네, 가세요. 네, 가세요. 네, 네. 되게 <웃음> 빨리 가고 싶나 봐. 끝나자마자 나가면. <이제. 웃음> 생사동이광 예. 이제 뭔가 있다. 이야고 어, 했는데 예고들이랑은좀 다른 게 이제 매칭이라는 이제 교육도 해서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. 마린바 본인 거 가져온 건가요? 어. 조명도 바꿔 주는 건가요? 아. <웃음> <웃음> 사람들이 딱 봤을 때아림바 치는 거 보면 은 웬만해서도 아 이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고 다 보면 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즌 정도 가면 그냥 미쳤어 저희가 원래 초식의 제녀를 까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항상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악기와 함께 있을 때 어색하지 않은 약간 근데 정말 딱 그렇지 않아요? 너무 자연스러웠어 네.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. 이 마린바랑 키가 피아노 건반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손으로 치는 것보다 막대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게더 정교하게 들릴 수가 있나 이렇게 어, 되게 소름돋았어요 사실 되게 좋았습니다 아무튼. 근데 저는 사실 이 친구 되게 기대가 있었어요 어... 영상으로 봤을 때어뭐 있을 것같아 <웃음> 그때 사라졌을때 는올라갔다내려갔다 어, 어, 그럼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한다고 이제 소리를 좀 듣는 편이고 되게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되게 좋은 뉘앙스로 많이 말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. 손가락만 많은 게 정민우 박민석 신소연 김여준입니다. <웃음> 짝짝 한사는 누구야? 와 아우, 대박이다. 아 둘이 같이. 같이. 와아 <웃음> 이제 되게 놀래 가지고 원래 이, 이런 그루브가 이런 정서가 아직 <웃음> 고등학생들한테 발현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, 어기가막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진짜. 팀명은 응. 아, 명은... 누가 지인 거예요? 팀 팀이 뭐예요? 손가방울게. 아, 그러니까, 아 그게 끝? 아, 몇 아, 학년이에요? 학년 학년 학년? 학년. 학년. 학년. 어. 원래 팀 오래 했어요.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진짜 친 사람들처럼 했으면 좋겠어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았어요.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되게 제가 이번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<웃음> 지금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 보전 없다고. 아... Oh. 우리 학생 어 너무 잘하네요. 이게 감정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고 노래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, 좋고, 너무 좋 너무 좋은데 긴장했어요. 음, 오늘. 아, 아, 아, 저도 긴장했어요. <웃음> 긴장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가다가 좀 메모리 쓰기 조금 아쉬웠고 정확하게 안피해 해주면 좋겠는데 음이 조금 음색도 조금 무너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. 네어 너무 쓰러졌요 <웃음> 사실 요지야네 네. 조금 섹소오파나 하는 친구들만 좀 인상 깊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, 인장이 라인도 길고 라인을 만들 줄그러니까 빌드를 잘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오늘 역시 셀프를 들리는 좀더좋겠어 손가락만 40개와 장윤지 학생 점수 공개해 주세요 추가되지 않은 점수입니다. 네. 오히려 이게 저한테 좋은 밑거름이 된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. 파이팅! <웃음> <웃음> 가 힘을 보여다 <웃음> 나와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선화여고 이영양 피아노과의 재학 중인 팀 피아노입니다. 저희가 연주할 곡은 올슨이 펴밋한 스카 제플린의 제플 랩소리 쇼핑 웨이센트입니다. 아, 신나게 신나게만 같이 나와 즐기면서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는 얼마나 됐어요 한 주는? 5일 오일. 오. 오 평소에도 친해요 우리도. 네. 평소에 친해요? 댄서. 네. 어, <웃음> 그냥, 그냥 <웃음> 일 때문에 만난 사이 <웃음> 좋은 곡 들려줘서 고마워요. 되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질날정도 있는데 어, 일단 좋은 건 소리가 굉장히 잘 맞아 요이 고개랑 그래. 어,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. 칠때 되게 좋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페달 때문에 이렇게 깬다든지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막뭐 힘들한 게 보이는데 그것만 좀 없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. 원래 라벨 좋아해요. 굉 어, 라벨에 대해 좀 말해줄 수 있어요. 이 고개는 라벨에 대해서. 와, 굉장히 묘사력이 뛰어난 작곡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아 그럼 본인 생각하는 라벨같은 드비씨의 차이점은? <웃음> 아... 드비씨 곡을 많이 안 접해봐가지고 아. 다음 라운드에선 더 집중해서 더 멋진 음악 들려주고 싶습니다.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. 야, 와. 와. 오. 굉장히 좀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모두 함께하고 싶은데. 네. 저희가 논의를 거친 결과 그 고윤채 학생 네 고채윤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네 와이드 카드 쓰기로 했어요 네 진짜 너무 축하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 오늘 정말 저희 심사위원들한테 너무 좋은 연주 들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여러분도 많이 떨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되게 아, 너무 좋은 순간도 있었고 참 어, 너, 결정하기가 힘든 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이 자리에서의 연, 여러분의 연주가 평가받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, 그 보석 같은 잠재력은 그 누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음악 세계, 그 길을 걸어 가시면서 어, 소신 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걸어가시다 보면 상은 음악이 선사해 줄 거라고 믿어요. 그러니까 Keep going and keep faith. 응원할게요. <웃음>